우리 가라의왕마화이마 마스크! 쓰세요 마스크! 세요크 마스크! 마스크! 마스크! 마스크! 마스 마스크! 마스크! 제스크마스이팅 코로나 스크마스 점프 코로나 스크 물러가라, 힘나라의왕마스 신비아프트키 신부다 더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어인생아주식 세 가지 세 가지 랄라농구하러 가야지 떼. 밖에서 놀고 싶어도 집에서 놀기 딩동댕동 우리 이거 나눠 먹자 떼. 한식 나눠 먹지 딩동댕 언제 어디서나 마, 마스크를 쓰기. 띵동 댕동 우리 모두 세 가지 생활 시키을 지켜 코로나 19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. 파이팅. 코로나 19 우리 모두 함께 이겨냅시다. 마스크, 손 씻기, 손소독제 항상 깜빡하지 말고 잘 챙깁시다. 우리 모두 코로나 19를 극복합시다. 파이팅. 우리 다 함께 마스크 쓰고, 쓰고 손잘 잡고 우리를 지켜요 코로나1 9 아웃 조금만 더 힘내요